프리오랑 사진도 좀 이렇게 네, 찍었잖아요 네, 네, 네. 누가 먼저 찍자고? 어... <웃음> 아니 누가 먼저 솔직히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네. 이제 그분이 먼저 찍자고 하셨고 아, 아, 예, 아, 아, 예, 예. 대박이다 예. 그분 폰으로 찍었고 굉장히 반갑게 오징어 게임을 봤다 아, 본인의 그 평을 얘기하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, 찐으로 찐으로 예, 음. 예, 예. 그 주제와 그 다음에 표현 방식과 코스튬, 어. 연출, 음악, 연기, 앙상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어. 아, 정말 재밌게 보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죠 그 예. 보니까 그 많은 얘기를 담았는데 그거 다 영어로 했는데 예, 예다 해석이 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된 건가요?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럼 바로 즉석에서 되는 게 예. 통역이 바로 <웃음> 아, <하라에 웃음> 아. <다 웃음> 야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하고 작품을 잘 봤다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야이 당사자는 참 기분이 어떠실까 아,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것은 한국의 영화, 드라마가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으면서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즐겨 보실 준비가 너무나도 그러니까요. 되어 있다는 라 것이 너무 즐겁고 반가운 일이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특히 그 이제 최근에 그 CBS의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식 인사를 좀그 했는데 어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. 기립 박수를 좀 받았다. 아니 그좀 약간 미국 토크 쇼에서는 보통 그 인사를 막 허리 숙여서 인사들을 안 하잖아요. 게스트분들이. 그거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안 하셨어요? 아, 물론이죠, 물론이죠. 그냥 이렇게 좀 네, 이렇게 할까? 네네네, 네. 물론이죠. 쿨하게 할까? 어. 아니면 조금 뭐 나도 어. 한국에서 온 배우야. 뭐, 네네네네. <웃음> 뭐 이렇게 하고. 야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. 왔어. 왔어. 왔어. <웃음> <뭘> 할까? <웃음> 앉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까? <웃음> 뭐 아니면 이렇게 앉을까?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군 아, 아, 아, 진짜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아, 물론이죠. 왜냐면 그러니까.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국에 계신 시청자 분들 보실 거니까. 예, 예, 예.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늘상 그런 뜻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는 식의 인사와 에티튜드가 아...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.